사실 제가 며칠 뒤에 제주도를 가게 됐는데 제주도에서 국내에서 드디어 서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이번엔 설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번엔 꼭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핑을 하려고 하는데 어, 래쉬가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신으로 입었는데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상의만 이렇게 래쉬가드를 입고 안에 수영복을 입고 해야 되는데 지금 래쉬가드를 협찬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같이 고르는 거를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면 같이 가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여기인 것 같아요. 냥! 2층으로 그러면 함께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은 아, 선글라스도 있어요. 너무 예쁘다 아무튼. 핑크색도 있어요 스키와 모드를 위한 장비들도 있네요 그럼 뭐 하나 껴볼까요? 햇빛이 뜨겁고 더우니까 제금 웜키는 거 아니죠? 웜퍼 음. 어, 너무 예쁘죠? 음. 짜잔! 지금 제 옷이랑 어울릴 걸 찾았어요. 선글라스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이요? 네. 어 이거도 예쁜데 너무 가벼워서 좋은데요? 저희 쪽에서 거. 되게 커스터마이저처럼 제작해서 음. 나온 특별하게. 특별하게 얇은데도 그게 잘 돼요? 커트가 잘 되나요? 나 UV 차단은 렌즈에서 다 가능하게 나왔고요. 우와. 렌즈 같은 것도 진짜 안쓴것 같아요. 종이 안경 쓴것 같아요. 요즘에 여성분들이 이쪽 이거 많이 쓴다고 하네요. 이건 반투명. 근데 다 진짜 가볍고 편하네요. 고민 끝에 정했습니다 가장 여성들한테 인기 많다는 정말 확실히 꼈을 때 예뻤어요 아, 여긴 애기 거였어 이쪽 라인이랑 그리고 요즘 좀 핫한 투명 뿔테 대세잖아요 투명이 있는데 이게 저한테 조금 커요 그래서 제, 저는 이쪽 라인에 있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노란색 노란색 틴티드 근데 앞에는 투명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옆쪽은 같이 골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로 예쁜 것 같아요 시원해보이고 이 선글라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KE3001 CLXG예요 근데 되게 가볍고 편해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의 원픽은 최여진 선배님께서 쓰셨던 선글라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되게 얇고 이메 진짜 이거는 이제 다른 데 여행 갈 때나 놀러 갔을 때 여름에 평소에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블랙 하나랑 바다에서 쓰기 좋을 것 같은 이 틴티드 선글라스로 골랐습니다 짠! 지금 여름용 래시가드랑 이렇게 비키니 추천하는 제품들을 몇 가지 꺼내놔 주셨는데 래시가드와 수영복을 제가 한번몇 가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여기 이렇게 여기가 디테일은 음. 되게 얇고 편안해요. 래쉬가 들어가면 엄청 쪼이가 답답할 줄 알았는데 짜잔! 두번째입니다이 반바지를 입었는데 안에는 이 같은 모양의 삼각 팬티로 되어 있어요. 좀더 스포티해 보이요 해녀 같아요. <웃음> 머리도 짧아. 이렇게 이렇게 이 밑에가 삼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 때문에 날씬해 보이는데요? 짜잔. 이건 약간 비키니로 된. 질이 훨씬 보통 일반 수영복과는 다르게 두꺼워요. 근데 이거 입으면 정말 엄청 타겠네요 자 이제 아, 이거 보았을니지캐시 완전 신발이 나와요 그래서 수리를 어, 보니까 종류도잘 하더라고요 한번 심어볼까요? 이20오 20이 맞는데 옆쪽이 있구나. 음! 시원해 보이네. 아까 제가 입었었던 레시란랑 같은 모양이거든요? 음! 모양 볼수록 중독되는 모양인데요? 꽃 모양이? 이쪽을 잡아줘서 확실히 안 벗겨져요. 시장이 o u v e 위저위지올지올라 계세요. i s I'm g 크 i 치 g 있어요.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이게 t h 같은데? u s 이 I'm g 닌 i n g 진정한 페피예요 그래서 최대한 목까지 올려서 사실 너무 솔인것 같아요 손이 붙겠네요 입고 벗기 편하게 원피스로 되어서 안에 비키니 같은 거 입고 놀기 전에 입고 갔다가 벗고 놀은 거면 이는 맛이 너무 귀엽다 여기다 불콩이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캐슬러는 보드 용품이랑 선글라스 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입고, 입었었던 고 래쉬가드랑 수영복 어, 여기 있는 티셔츠들은 어, 트릿 패션이랑 래쉬가드, 수영복, 요습이다 그리고 너무 귀여운데? 예뻐 어, 너무 귀여워 짠 요즘 밀고 있는 모자를 받았습니다 볼콤의 대세 모자라고요 귀여운데요? 아 귀여워 어? 아이여기하게 아 걸치고 네. 있는 티셔츠 <웃음> 지금 하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네. 너무 귀여운데요? 어 네. 너무 귀엽다 네. <웃음> 하와이 스타일인데요? <웃음> 이거 언제 입지? 갈때 입어야 되나? 돌아올 때 입어야 되나? 아니면 흑돼지 먹으러 갈때 입어야 되나? <웃음> 가상 중요한 우리의 두 번째 서핑. 제주도에서 입을 <웃음> 매시바드를 이렇 골라보았는데 먼저 안에 입어야 하는 비키니는 은 민트 색깔로 보았어요. 너무 색깔이 예쁘고 중요한 건 안에 패드도 넣을 수 있다는 사실 <웃음> 그리고 너무 재질이 좋아요. 퀄리티가 진짜 그래서 여기 이글 짜잔 이렇게 약간 야광 플라워 패턴의 아드와 하이세트 이렇게 골라보았고요 이거에 맞는 쪼리를 또 이렇게 짜잔. 근데 이거 묘하게 중독되는데? 네, 지금 밀고 있는 핫한 볼컴의 모자입니 그리고 아까 주셨던 티셔츠와 나시 겉에 입을 반바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스트 스타일의 서핑용 맥시가드니다 이것도 가입을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름이니까 빠지 이런 데 놀러가서 입을 입고 있고 그리고 아! 너무 중요해요. 어, 의상과 신발은 다 올컴 제, 제품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눈을 보호하는 캡셀러의 선글램비 같은 수면패에 있는 무지먼지 가벼운 볼까? 짠! 이번에 제주도에서 저와 함께할 볼컴의 네. 의상과 머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가서 서핑을 멋있게 사는 게 가장 문제 짠! 여러분 제가 오늘 볼컴 매장에 와서 캐스로에서서글라스와 그리고 볼컴에서래시 같은 비행기 있는 의상, 츠 우리 았으면좋 제주도에서 제가 이분 모습을 기대해수있습모다 그리고 이 모델라에서 참주셔서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잘기대하것같